아 여기 소보로 시아예 저... <웃음> 어떻게... 이분은...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배틀그라운드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서버에 들어와 보았는데요 오 뭐야 방금 뭐 지나갔어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어 다솔님, 어 경식이 할아버지, <웃음> 경식이 할아버지도 오셨고, H의 연비, 화수 매화수, 지금 아 여기 실타래님다 발로란트 위주로 협강이 어, 위주로 뭔가 이렇게 시기가 모아봤대요. 자 일단 안녕하세요 스리머 트 여러분 시기입니다. 오늘 일단 이 합방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MCBG 마인크래프트 배틀로얄 게임을 개발해주신 대장나무님께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1차 랜덤 팀 편성 후 이제 진행을 한 뒤에 2차에 또 랜덤 팀편성 해서 새김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 제발 여성분들 아, 네, 이렇게 해서 1조부터 10조까지 있고, 해당되는 숫자 팀 디스코드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네, 나 씨익이랑 같은 팀 됐다. 여러분, 아이, 거 케비던님 아니었습니다. 할인, 아, 잠시만 팀원 구성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끼가 한 구성 디스코드 해. 아, 따로 케비 땅이다. 반갑습니다. 쟤나다. 아, 아 형님, 씨익아. 아, 이거 할인 만석이었는데, 진짜 너 네. 나. 네? 실망해 버렸잖아. 네. 뒤에서는 형님한테 막 형님이한 팀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어, 아 뒤에서만 그러면 어떡해? 뭐, 어떻게? 모르셨어요? <웃음> 아 이거 진심을 들키는데 그러면. <웃음> 아, 아니 잠깐만. 진심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다솔님. 네. <웃음> 인맥이 우리가 거기서 거긴가봐. 아니 다솔님이랑 3월 말에 레프트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 도웍! <웃음> 어, 그니까요 러스도 어. 같이 하고 또 매번 <웃음> 그 사람이 <웃음> 그 사람이야 이제! 어 <웃음> 맞아요 그 시익이랑 나랑 팀 돼가지고 이거 아 우승인데 큰일났네 어머! 스튜머 아이디 중에 좀 이상한 아이디를 본것 같은데 누구예요? 아 저도 봤습니다 Shipsaki? s h i p a k i i p s a s h h a k i Shipsaki, s h i 어 3시 마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오, 오, 어떻게 알아? 오,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오, 오, 비행기 오, 타 있다 오. 우와 어 간다 오, 간다 어디지? 오, 오, 오케이 오, 지금 오, 저희 11시에 내려오거든요? 아 그러네 여기서 오. 가네 야 그러면 어떻게 내려? 내릴 땐? 여기 안티 키팀에서 쉬프트로 내리는데 한이님 뭘로 내려? 지금 내릴게요 지금! 내려요! 아 요렇게? 네 여러분 빠르게 낙하 가능하시면 다 잠깐만 어!? 야나 죽어. 나나 산에 걸려서 나 지금 기절했어. 와. 아, 이거 꿈러야 되는 거. 어, X90 누르면 돼. 어 아니, 나 G 누르고 있었거든. 음. 근데 갑자기 뒤쪽에 산이 있었나 봐. 갑자기 퍽 하더니 죽었어. <웃음> 이러면은 <웃음> 어떻게 파밍해야 되지? 뭐부터? 그 여기 길거리 보면은 아... 인색 상자랑 다이아 상자랑 등등 있거든요. 네. 이거 거... 벽돌은 파밍... 설치도 되는 거야? 네.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미니맵의 빨간색 선이 지금 자기장 중심인 거지 또? 네 맞습니다. 오 지금 제나가 내 주변에 있고. 아버지 없어 뭐 어, 어. 우와 우와. <웃음> 어 리얼하다. 내가 구상을 좀 써야겠네 지금 10% 네. 남았다는 거야. 어, 이 여기 여기 웃는 좋아. 신이구게 i 이 s me, bro! o 뭐? 우승자 출신이야만 h 웃 So, e y w o u l d have c h o 보 e n a lazo. 저 o Pogo, we g o 우리 앞이다. 아 어, 뭐야? 나이거어 제가 go! Oh, we have to go! Oh, w h 이 t What? 데 h a t What? w h 컷! 너나이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거든? 그럼 같이 보시할게요 건물... 우리 사워주 말까? 미니건이야? 근데, 어. 야, 근데 저 미니 다이아 미니 상자는 거니? 너무 좋은 상자인거 아니야? 아마 뚜뚜팀이먹었을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음. 것 같아서 뚜뚜팀이야 뚜뚜팀 아~~ 오. 뒤에 손다. 뒤에 능 능선 위에 있다. 아 산나라. 아 좋겠다. 네. 저 어, 양각이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 양각인데. 네. 고급 있는 쪽에 또또또유 두유님 튀김 같은데. 음. 어나샷 들어온다. 자 어디가 좋을까? 거기 상어 어떤가요? 하라 커. 하나 커. 두 팀인 것 같아요. 서로 싸우네. 어눈 싸우... 쪽에도 있어요. 예. 네. 어두팀 쪽이랑 눈 쪽에. 어.. 지금 여기 벽 끼고 싸워야되고 근데 우리 1분 남았어 수류탄 던진다 귀여워 밑에 밑에 밑에 또, 또 밑에 빨간건물에서 나왔어 얘들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레더시라면서왜 흰색 점이라서 이거 눈에 가면 안보여 점이 어 뭐야 나 어디 나 어디 맞았어 아래에서 쏜다 이거 우리 바로 출발해야 가지죠? 살리고나서 바로 출발하자 네이 흰색 구 쪽에 사람 있었어요. 다커 다커 한팀커 아래 거. 오 나이스. 그래도 님네만 잡으면 될것 같고. 우리 산능성 밑에 있는 데가 커지려. 어저 다운 더 다운. 어. 다운이어 아래 애나님 있고 애나님 이거 터치 중이다. 애나님 이거 죽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어 쏜다. 이쪽에 여기 애나님 있어. 요어 쟤다 쟤땐 바로 아래 애나님.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에나님 잡고 나 살려줘. 오케이 잡았어요. 저, 저, 저 자기장 어... 인서클 할게요. 어... 제가 시님 살리러 갈게요. 오케이 나 여기 뒤로 갈게. 하나, 컷. 우와, 나이스나 있어. 아, 나이스 아. 나, 나, 나 당한다. 어, 저 그럼 저좀 기절 하긴 했어요. <웃음> 그거 튀기 들면서 점프 점프해서 오실래요? 아, 튀기다 당 뭐야? 그 앞에 뚜뚜님 팀 어. 있어요. 팀장님. <웃음> 자, 한번 기다려 봐. 좀 미세 샷 들어올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바로 바로 뒤에 있더라고. 아까 봤는데. 일단 우리 아아 왔다. 아, 어디다. 아. 아, 우리 2등이다. 아, 우리가 2등이었던 거야. 네. 아, 근데 나랑 뚜뚜랑 네. 1대1이었어. 지금 내가 세명다잡았거든저 팀. 아, 와, 진짜 다 아, 근데 어. 아깝다. 아 내가 총이 연사가 안 되는 총이었어, 내가. 아 소총이셨구나 음아 깨비 아, 아 아깝다 이드 깨비깨비 깨비. 아, 아 근데 재밌다 아니 근데 컨텐츠 아, 네. 야무지다. 아, 야무지다. 야무지다 아 야무지다 아니야. 야 빗소리 채팅 봐 불타올랐네 막 바로 가자고 <웃음> <웃음> <웃음> 흥분 좀 그만해 <웃음> <웃음> <웃음> 장피하게 반말하지 <웃음> <밥> 마세요 <웃음> 이 자식들이 같은 팀 아니다 이거지 아, 아 이제 저기다 이거지 다 찢어져! 다 찢어져! 아 그게? 죽여버려 그냥 와아 어 비행기가 이렇게 가? 야, 핫존? 이런데는 어때? 이런데는 어때? 아 사방 한번 가볼까요? 아 어, 어. 그래요 짤파하 갑시다 짤파 어때 짤파? 저도 어? 안가봐서 약간 어? 마지막에 어? 내리는 느낌으로다가 사람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사람 어, 이미 어, 어, 우리밖에 없어! 없는데? 어 좋다! 내리자! 내리자! 어, 뭐야. 오케이. 아 이제야 아. 좀 느낌이 있네 음. 알았다 어나 뭔가 나왔다 어? 벡터 나왔는데 어, 벡터 줬나어 누가 더 때려요 잠깐만 어. 누구 누구 누구 어디야? 아 어, 앞에 제 앞에요 제 앞에요 초록색 저거 저거 초록색 있어요 요기 여기, 여기제 앞에 아 오케이 이거 지금 우리 싸우는 거보다 파밍하는 게더 어. 나을 수도 있어? 네 뺐어요 뺐어요 어 파밍 너무 안 되긴 했어 야열로 넘어올 수 있거든? 여기서 산 올라가가지고 위쪽에서 싸우면 싸워질 듯? 킹킹 어 우리 바로 옆이다 아쌓코 올라갔네 위로 네. 아아.. 아, 블록이 많이 없어갖고 야 벌써 이거 <웃음> 어? <웃음> 누가 쏘는거 같은데? 나블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 올라가냐? 너!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우리 뒤에서도 온다 사람들이. 뒤에서도 온다고? 네아요 아, 아, 아, 미안 해 나예요 개빈! 아 근데 나블록이 없어 블록좀 던져줄 수 없어나? <웃음> 거기까지 못 던질거 같은데? 아 진짜로? 그냥 떨어뜨릴 수 없어? 나못 올라가! 어? 어, 나예요! 어? 제발 여기까지 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왔다 왔다 왔다 <웃음> <웃음> 한꺼번에 <웃음> 많이 던져봐 <웃음> 세개세개 <웃음> <세개> 던지는 <웃음> 게 어딨어 한꺼번에 <웃음> 많이 던져봐 여기 아래에서 와요 한명기절 시켰고 우리 아래에서 온다고?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 나못 올라간다고 나못 올라가 이거 장벽이야 <웃음> 건물 옥상에 한팀 있거든요? 네? 안 되는데. 안 돼. 님 살지 있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안 돼! 안 돼. 나못 살아. 근데 지금 빗 소리도 누운 거 같은데. 아, 둘다 살린다, 쟤네. 어 연비가 간다. 아, 이거 우리가 파밍이 좀 너무 덜 됐어, 이번 판. 시기 위험하다. 시기 피 채우고. 킹님 위험해. 나 힐템이 없다. 아, 이런. 필요와. 야, 밑에 살리네. 난리 났다. 야, 근데 지금 어, 좋아. 지금 살짝 좀 어부지리 해도 될 각으로 보이거든? 어나피이야피이야어떻게 빠져! 아니 잠깐만 나... 다솔한테 힐패, 힐템 없어 힐템? 다섯 개 있긴 해요 그러면 저길로 어, 뛰어가지고 쥐눌러서 날라가 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힐팩 쪽 힐팩 쪽 힐팩 쪽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아, 천천히 아, 힐. 힐하고 그 다음 다시 싸우면 다솔. 돼 다솔 캐리 다솔 캐리 근데 위치 좋아 지금 위치 좋아. 네, 우리 이거... 위치 제일 좋아. 지금 이 원에서 위에 있는 거 우리 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백을 하는 겁니다. 지렸다 네. 그 아래 쏜거 같은데. 바닥에 아저한 포탄은 아, 있는데. 등대 다운이야. 오디샷이야 이거? 뒤다 뒤다. 이거 이거 등대 아니야? 등대? 등대 쏜거 같은데? 이 잘려질 수도 없을까? 아 제나가 지금 다운. 저기 다운이구나. 어디서 쏜 거지? 그 다운요 그러면 제딱스랑 나랑 이 백을. 오케이. 이 지금 쏘면 돼. 제발 네, 네, 네. 제발 나이스. 그렇지 제발 어어 어, 됐는데? 저게 라스팀이야? 됐는데 어 여기 여기 있잖아아있잖아 안돼 지금 싸야돼 싸야돼 나이스, 어. 우와. 나이스. 우와. 와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우리 유령된 거봐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아 이게 바로 완벽한 이그 브리핑 완벽했죠? 아, 형님. 응. 형님 클라스입니다. 빛솔님이 어, 저거 키보드 워리어를 시연하셨어요, 형님. 키보드 <웃음> <피부드> 워리어를 <웃음> 시연하셨습니다. 여기 <웃음> 아, <웃음> <웃음> 약간 핫한 오일리 가면 가보실래요? 핫해, 핫해.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어쨌든 1등은 한번 했으니까 좀 편하게 네. 이번 판 가자. 독해. 로파코프로. 아, 지금부터 네? 그냥 내려서 갈까? 음. Let's go, 오케이 okay, let's go. 어, 잠깐만, 저 경비기 타고 k y Kane, was on t h 고세요 오, 비행기다. 네, 오세요, 오. 비행기 r e What's in? What? Pinky. What? Pinky. What? p 야 n k y What? Pinky. What? Pinky. What? Pinky. What? p 아니야, 아니야, 안전하게 내 안전하게 내렸어. 안전하게 내렸어. 낙하선 폈다 폈프다 이게 너무 좋네 너무 편하해 아주 좋아요 아..아이 낙템 씨.. <웃음> 낙하산 방금 전까지 저절하던 <웃음> 사람 아니었나 아니 근데 <웃음> 아니 는칸 낙템 는칸가칸내 앞에 서는나가서나이스잠나만 근데, 근데 이거 서는나나 아니, 더럽게 안 맞는데? 옆에 사람. 우리 옆에 사람. 이 우리 옆에 사람이라고? 방벽, 방벽 넘어해. 어, 이 음, 예. 어? 어. 어 형님 한명 죽이셨는데요? 아, 아, 아, 어, 내가 딜 많이 넣어서 그런가 봐. 앞에. 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쟤나 앞쪽. 하나 컷.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내가 여기 벽 세워놓을테니까 요벽 근처로 와봐 이렇게 지쳐요? 시트에서 조금 화민하게 했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먹는거 맞죠? 어 먹어 먹어 먹어 마주 <웃음> 어, <맞아>. 어 먹어 먹어 <웃음> 완전 운명을 거. 건 자기장인데 아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 나 다운 나 다운 여기 뚜뚜 뚜뚜 내 앞에 시기 일로와야 돼시기 일로와야 돼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일로와줘야돼 시기가 여기 난해 놨어 다운주 아~~ 나 일단 죽었고 어... 괜찮아 뭐야, 괜찮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치기가할수 있어, 있어 일단 왔어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여기 죠 여기 절요? 앞에 있는거? 나이스 아 좀만 나 부셔 네? 아저 살게요 아 여기 왔다 큰일 났다 바로 앞에 왔다 연두색 연두색 왔다왔다안 아, 돼. 아, 개비. 가비 아 아깝다 아깝다. 우리 이번엔 어. 한 3등 정도 한거 같은데. 맞아. 요 3등이에요. 어, 온다. 우와, 와! 바주카 있어. 와, 밀고 들어와. 난. 여기 없다. 밀고 들어와. 와. 와, 멋있었다. 이야, 아! 뭐 있었다. 아, 아, 아, 아, 아. 지지. 아, 야, 아. 지지 지지. 떴다. 재편성하겠습니다. 굿굿. 아. 자 됐습니다 캡처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네. 네. 어나 연비랑 같은 팀이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계속 팀을 하냐 왜너 연비 아까 어디 팀이었는데 아까 빗솔팀 아, 아 빗소리를 너가 살렸구나? 아까 나무 아래 아 가야지? 여기 있구나 거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에이, 아, 생기미를 아. 알아놔야지 우리가 생기미를 알아놔야 아오, 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빈님 응? 어버 공지방에 킬수가 떴는데 씨익님이 7킬하고 아 그럼 지든가 어, 아, <웃음> 팀킬이나 해야겠다 <웃음> 이번판 어 연비 <웃음> 컷 하고 <웃음> 시작할게요 아유, 빗소리 날려 났는데? 빗소리 <웃음> 비행기 출발 어. 위치만 좀 보고 아 여기야? 위에요 아, 여기야? 우리 그러면 나중에 내리는 거 어때? 여기 이런데 짤파 어때 여기? 아 어, 좋습니다 어 좋아요 쉬프트로 어, 이제 내리고 어어 내... 어, 쉬프트로 내리고 어? 야 같은 데 가는 팀 있다 한팀 있다 나 아니다 오 어? 어어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나 오자마자 맞아? 았앞짱 <웃음>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온다! 온다! 온다! 아! 아! 야! 망했다! 망했다! 아! 가자! 아 이번에 잘해보고 싶다 아까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아 그니까 아아 간다 야 바로 어? 내려야 되겠는데 이러면? 어 그래? 내릴게요 오케이 내 위에 후주룩 뺑뺑이네! <웃음> 야! 사람 너무 많다야 그냥 잘해라. 여기 내려! 야 그냥 여기 내려! 근데 연비야 아, 아 잠깐만 아나나나 나, 나, 나, 다운이야 연비야 너 바로 앞에 내가 절 따야지 뭐할수 있어 어 근데? 맞아 맞아 싸워야 돼아 아 연비야 아 이걸 나보고 어떻게 따라고 <웃음> 야 원래 니가 따는 각도인 거야 그게 아 근데 우리 팀이랑 어. 너무 멀다 근데 일단 80초 있으니까 볼게. 한번 버텨는볼게아시이기잖아어 살려준다 얘 나이스 시이기가 우리 살려주고 있어 살리면 배신하자 아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살리고 있으니까 아왜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살려줘 살려줘 빨리 살려줘 살려줘 빨리, 빨리. 어, 뭐하냐 뭐, 뭐 살려줘 어 짓살려 그거, 그거 내가 살려주는거지 <웃음> 어? 야 이거 우리끼리 살릴수 있냐 근데?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눌러보고 있어 아. 어, 어 뭐야 뭐야 <웃음> 야 이거 왜아 된다 잠 기다려봐 야 가만있어봐 히 죽었다. 이거 안 돼. 아, 안 되는 거야? 어, 그, 캐빈님 해 봤는데 캐빈 뛰어서 그런가 안 되던데? 네. 아, 뭐야? 우리 팀 오다 다죽었음 네. <웃음> 자, 씨 뭐야. 아이고, 나... 아! 자, 우리 그러면은 딱정 가운데에서 그냥 탁 내릴까? 싸한게왜 빗소리 정 가운데 올것 같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긴 한데. <웃음> 자기장이 계속 풀고 가더라고요. 음, 응, 자기장이 이쪽으로 계속 오니까 아, 어... 김비수 내렸어. 어, 야, 근데 다이로 오는데? 야, 이거 나갈까?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도망가 멀리. 아이고, 다이로 오는데? 아이고, 여기 앞에 바로 앞에 탑에. 아닌 같아. 님 계세요? 야, 나 그냥 때려죽이려고. 나 손으로 때려이려고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어떻게? 나 그냥 손으로 때려죽이려고 나, 때려 나. 나 제왕이랑, 나 제왕이랑, 나 제왕이랑 지금, 왕이랑나 영혼의 맞대 그렇지. 제발 <웃음> 제가 죽어! 밀어버려 <웃음> 죽어 아 <웃음> 제발 <웃음> 아! 아 경식의 할아버지다 아또 죽었다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안심있다 내려와이야! <웃음> 경식의 할아버지가 다 졌자 <웃음> 아내 생각이 다 똑같았어 이번에아 아, 우리 왜이러냐 왜이렇게 우리. 아, 우리 아 다리가 안맞냐 아 다리가 왜이렇게 안맞아 우리 아 아쉽네 사기장 무슨 일이야? 야 자기장 왜 절로가 이제는? 자기장 또왜저기야 이제 진짜, 진짜 그냥 존버. 그냥 존나 숨어 다녀봐 그냥. 내 먼지 물도 막뭐뭐묻고 뭐 왔거든. 요요 어, 어,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이 배율. 요런 거이 배율. 그래 네. 여기서 네. 계속 네. 울어, 계속 울어. 오에이반 <웃음> 반대쪽에 사람 있네 이거만. 어 괜찮아 여기 응. 위치 좋다 연비야. 어 좋, 좋다. 연비야 위치 좋아. 여기서 존버 타자. 아 어, 그만다 나 쌈다 높인다. 에? <웃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버텨, 아니, 너 있는지 몰라. 몰라, 몰라. 아니야, 아니야, 너 있는지 몰라. 연비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침착해. 가만있어. 1 5호해야와 싸, 싸. 야, 이거 쏴야 돼. 야, 지금은 움직이는 게 낫지 않냐? 아, 이다 달이다. 도망가 아니지, 아니지. 아, 뒤 보면서 해야지. 어디야? 아, 죽었어? 그 일로.. 일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어... 수 있어요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어비소리도죄다 죽여보라 아주 그냥 어잠깐 우선 안쪽으로 쭉 들어와 요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거 못꺼 나이스요! 컷! 나이스 나이스 컷 잘했어 야비소리팀 컷! 일단 같이 따라 들어가서 살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단 됐어 일단 구상 구상 연속 구상 연속 구상 들어온건가? 쌍 어? 어? 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죽였어. 근데?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하나. 어, 나이스. 지금 근데 겨우 세팀 남은 거 같거든. 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는지 모른다. 붙어 있는지 모른다, 이거. 안 사워. 안 사워. 안 사워. 붙어면안 돼. 어서면안 돼. 오, 우리 들어가도 되나요? 네, 이제 한번 낙낙 해볼까요? 아 어이구.. 눅눅! 어, 해봐 해봐 사람 있어요! 어, 슬쩍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진짜 졸라 졸라 조금씩 졸라 조금씩 시프트 누르면서 졸라 조금씩 어 간다 간다 쟤네 간다 내가 지금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래 그래 그리고, 그렇지! 리고그 연비야 6시 방향으로! 빨간 원에 6시 방향으로 가자 어? 근데 오른쪽에 지금 발소리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뭐, 뭐, 그니까? 뭐, 뭐, 뭐.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구상했어 오른쪽에 있다. 이거 봐. 어디 어디 어디 아 누구야? 어디야 누구야? 어디야 뭐야 이거? 야아끝났다 아 아니었구나. 어디 어디서 숨겨 어 근데 만났다. 어 죽었어. 아하 음. 그대로 끝났다. 아아얘 아, 씨익도 우리랑 저거였구나. 음 어. 다음번에 아, 또 하죠. 재밌는데. 아, 수고 많으셨어요. 아뭔 <웃음> 아, 소리야? 아하하하 <웃음> 오우 막 웅성웅성 대박이네 그냥